이티제가 재회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서로에게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 또 고민합니다. 재결합을 결정해도 아직 마음속에 불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수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따라서 재회를 결정한 이티제는 평소보다 몇배더 예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이티제의 신경을 긁으면 바로 전투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티제와 제외한 후 상대방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이티제가 경계를 풀 때까지 느긋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몇음이> 유 Total negative benefit you'll know l e u l see it's subnada. Uchuk sandan card you'll click hagibe h a j u s a y a